이걸, 이걸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바이러스 떡밤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요. 떡 모자이크 바이러스. 또 네. 울퉁불퉁해 왜? 그것도 바이러스고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인 게한 2주 후에 네. 과연 네. 이오이밭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 네. 냉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3월 2일 날 왔고 오늘 3월 30일. 네. 그렇죠? 예. 네. 20초도 만에 왔는데 바이러스 쩐단 그 증세들이 보이는데 올라갈수록 전, 올라갈수록 정상이고 오위가 달렸네. 그죠. 렇 예? 예. 근데 우리 애기 아빠 유튜브보더도막 바이러스 박사하는게 있다고 그래. 네네. 그래서 내가 전화해 본 거지. 아, 그래서, 그래도 연결해져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을 게 좋지, 나는. 아. 오유가 엄청 달렸어 근데? 근데 야들 따야지 <웃음> 금방 따네요 여한 3, 4일 되면 다커 오유가 엄청 달리네 여기는 여기는 정상이다고 아 이건 정상이다 네, 정상이다 근데 얘들도 전부 다 자꾸 자꾸 바이러스가 요, 요것도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요요요줄이야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요, 요것도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오인, 녹반, 음. 모자이크 바이러스 자, 이렇게 바이러스 걸리 증상이 뭘로알수 있습니까? 예, 얼룩얼룩 하잖아요 아 표, 이게 아, 표면이 얼룩얼룩 하다 어, 전부 같이 찍힌 거 같이. 이 무슨 바이러스야,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라고 오는데.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원래 진한 색이 네. 나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전부 다. 울퉁불퉁해요. 그것도 바이러스고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인 게. 아 지금 이게 보니까 오이가 매끈하지 네. 않고 그렇지. 근육질처럼 생겼네. 그렇지. 아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일단. 물퉁물퉁한게 없고. 그렇지, 그렇지. 색깔도. 그렇지. 깔끔하고. 그렇지. 네. 어. 우리들도 같이 있어도 감기 걸린 놈, 안 걸린 놈, 그잖아요. 야들 네.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은 이제 티가 많이 나고. 네. 조금 덜 것은 좀 덜긴 것은 좀덜긴 나고. 요, 요것도 바이러스인데요, 요. 요것도 입이 좀 조금 이축이 되긴 돼, 전부 다. 아, 입이 이축이 됐다? 아, 네. 어, 요것도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처음이요. 어. 오이용사를 몇번 하셨어요? 언제부터? 40년 했지. 와, 40년 하셨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처음이에요? 이것은 또 처음이지. 아. 근데 지금 몇 동이신데요? 하우스가? 네 동. 네 동. 응. 한 동이 몇 평이에요? 200평. 여기가 뭘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박사하고 아폴로는 우로 연면 시비하고. 연면 시비하고. 응. 관주는 두 번. 네. 연면은 세 번. 자, 관주는 뭘 네. 넣으셨어요? 로빈트하고 컨디션? 아, 어, 그걸 넣으셨고. 응. 지금 바이러스 박사하고. 아폴로하고. 아폴로는 연면을 연면. 살펴냈다. 응. 그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5일부터 했지? 2월 25일? 응. 근데 우리 애기 아빠 유튜브보 봐도 바이러스 박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 네네. 그래서 내가 전화해 본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도 연결해줘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을 게 좋지, 나는. 아, 그렇죠. 들면 되고 좋고 안 들어도 알수 없는 거뭐 어차피 네. 약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도 그걸 하니까 마음으로는 이완이 되는 거지. 아. 농민의 어려운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고, 이런 바이러스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죠 냉정하게 그죠죠 응.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네. 나빠졌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저희들도 이게 이걸 더 확신을 갖고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러죠. 농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됩니까 어. 이거를 고쳐졌으면 또 이거를 할수 밖에 없잖아 그렇지 네. 당연히 아주 사실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약이 없어요 감기약도 약이 없다? 없어 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을 시키거나 멈추기만 했다 했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한번더칠 건데 네. 한 2주 후에 네. 과연 네. 이 오이밭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냉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3월 2일에 왔고 오늘 3월 30일, 네. 그죠? 네. 한 28일만에 28일 왔는데 어떠신,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수학을 많이 했었어요? 평, 평년작은 했지. 원래, 원래 바이러스면은 평년작도 못하고 그냥. 그렇지. 뽑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다 사람들 뽑아붙지. 네. 우리는 안 뽑고 그냥 난또 이렇게 실험하이라고 그냥 또 내뒀더니 그래도 따먹으니까. <웃음> 응. 어, 이야, 오이가 끝내주네. 이게 음, 지금 음, 어머니가 음. 사실 오이죠. 어, 오늘 올 따고요? 네. 이게 한 박스에 얼마예요? 4만 6, 7천에서 한 5만 원. 한, 한 박스에? 네. 몇 키로인데요? 10키로. 10kg. 10키로에? 네. 네. 그게 딱 적어졌어, 저 어디, 여 아, 여기 적어놨어. <웃음>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 187개, 네. 223개, 네. 165개. 우리 못 따서, 못 따서. 206개. 그... 어. 음. 응, 된장찌무 진짜 맛있어. 된장 적어볼까? 뭐뭐안 뜨거 먹어도 맛있네. 몰라 그냥. 바이러스는 일단 그런 증세들이 보이는데, 보이는데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정상이고 오이가, 오이가 달렸네. 그죠? 네. 네. 상당도 완전히 지금 정상이야. 이것도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건데. 이것도 바이러스 걸렸던 건데. 근데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그것도 팔수 있어요? 네. 어. 얘는? 이것도 정상. 이것도 정상. 바이러스 걸렸던 애들이 정상적인 오일을 생산한다. 올해는 커가면서 그래도 키우대 오일을요. 수학은 계속 하신 거네 그렇죠 바이러스가 왔어도 그렇죠 돈은 벌었다는 얘기는? 아, 참돈을 벌고 있죠 벌었다고 말한 데가 벌고 있죠 좋은 <웃음> <그런> 거죠 <웃음> 오늘 바이러스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바이스 그래. 박사를 넣었더니 지금 바이러스가 건지지가 않고 관은 계속 나온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고도 네. 안 믿겨지는데 네. 어머니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박사가 정말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이게 농민이 사용해 보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그죠 네 어머니 거짓말을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해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정말 억만금을 줘도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말 4 0년 농사를 지셨는데 바이러스 걸린 나무가 정상으로 수확을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바이러스 박사가 네. 어떤 효과를 내는 겁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제의 원래 가장 큰 목적은 그 바이러스를 중단시키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사들도 다 똑같고 전 세계 가 똑같겠지만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 감기랑 같습니다.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치료도 맞는데 잠깐 중단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성인도 애들도 한 겨울이면은 감기 걸리고 2주 뒤에 또 걸리고 한달 뒤에 또 걸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지금 2월 뭐 3월부터 이미 없어졌어야 될이 밭에 지금 꾸준하게 오이가 나오게 하는 게그 약의 목적이고 그럼 결국은 바이러스 박사 제품과 그리고 영양제가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중단시키면서 얘네가 끝까지 이제 끌고 갈수 있게 어머니를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그 약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Here we go.